안녕하세요 하루 5분 마음 케어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에 상담심리사 최은선 입니다 제가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면서 내담자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말들이요 그래서 제가 상담소에서 만나는 내담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아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부분들을 모아 모아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는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감정인식과 건강한 표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이런 분들께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참았다가 터지는 유형 그래서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거나 회사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두 번째, 기분이나 감정에 너무 많이 휩싸이는 분들 세 번째, 보다 건강한 일상을 꾸려가고 싶은 분들께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는요, 영상을 보는 그 시간 자체는 짧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강의 말미에 액션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그 액션 포인트를 가지고 혼자 좀 생각해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하루 5분 마음 케어로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요